32. 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 이스라엘 민족은 긴 여행을 시작했어. 모세와 아론이 가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단다. 모세는 가난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을까? 아니 모세는 길을 전혀 몰랐어. 길도 모르면서 가장 앞에서 걸어간다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며 가장 앞에서 걸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줄을 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커다란 구름기둥이 떠있었단다. 이 구름기둥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지.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쪽으로 모세는 걸어갔단다. 모스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따랐어. 그 구름기둥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단다. 어른아이들은 빨리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거든. 그리고 새끼양들도 빨리 걷지 못하겠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동안에는 이 구름 기둥이 사람들 머리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어. 원래 그곳은 해가 비치면 몹시 더운 곳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단다. 구름 기둥이 그 눈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구름 기둥이 빛을 비춰주었단다. 주위가 깜깜해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었어. 밤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을 잘 살펴볼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보살펴 주시는지 알겠지? 이렇게 걷고 걸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덧 커다란 산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길이 나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 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단다. 그때였어. 이스라엘 사람들 뒤쪽 저만치 멀리에서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 그리고 마차 소리도 들렸단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뒤를 따라오고 있었나봐. 누굴까? 멋진 마차에 올랐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사람은 파라오였어. 말이 끄는 마차가 600대도 넘게 달려오고 있었어. 파라오는 마차와 많은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고 있었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것을 금방 후회했단다. 이집트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노예가 전부 없어져버렸잖아. 이제 그 일을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런 고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파, 파라오가 군인들에게 명령했지.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오너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기 시작했단다.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단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차가 훨씬 빨랐어. 금세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을 것 같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해 거의 뛰다시피 했단다. 하지만 곧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고 말았어. 눈앞에 넓은 바다가 나타난 거야 건너갈 다리도 없는 넓은 바다 옆으로는 노는, 높은 산이 있었어 그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겁이 난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단다 모세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어 모세 모두가 당신 탓이야 당신이 우리를 꼬드겨서 이리로 데려왔잖소 이러다가 우리 모두 파라오에게 붙잡히게 생겼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모세가 말했지. 어리석은 사람들 겁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거요. 잘 보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래, 모세에게 불평을 드러놓는 사이 날은 어두워져 밤이 되었단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길을 안내해주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단다. 그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는 빛을 비춰주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환하게 잘볼수 있었어.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 쪽은 깜깜했단다.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바다 쪽으로 걸어가거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바다 쪽으로 걸어가 차,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쭉 내밀었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닷물이 가마리 멈주더니 양쪽으로 갈라져 높은 벽이 되었어. 물로 된두벽 사이에는 넓은 길이 만들어졌단다. 모세는 바닷물이 없어지면서 생긴 길을 앞으로 걸어갔어. 모세가 건너가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지. 모세의 뒤를 따라 바닷길을 걷을,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생긴 두 개의 물벽 사이를 만들어진 길 물벽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걸어갔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바다를 건넜단다. 다음 날 아침 미,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네 지팡이를 다시 바닷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말씀대로 했지. 그러자 물이 갈라지면서 생겼던 벽이 갑자기 무너졌어. 그 사이에 난 길도 없어졌지. 물은 그 점처럼 흘러갔어. 마차와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온 파라오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것을 보았단다. 저 뒤를 쫓아가라. 파라오가 소리쳤어.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걸어서 갈수 있다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를 건너겠다고 앞으로 달려나갔단다.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 출발하자마자 마차 바퀴들이 진흙에 푹푹 빠졌거든. 말들은 물을 보고 겁을 냈어. 힝잉거리며 마구 날뛰었단다. 그러다가 말들끼리 부딪치기도 했어. 군인들은 소리쳤지. 되돌아가라. 더 이상 앞으로는 갈수 없다. 군인들은 방향을 바꿔 되돌아가려고 했단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다시 내민 후였거든. 물벽 위에 가만히 갇혀있던 물이 쏟아지는 내려왔어. 다시 보통 때처럼 흐르기 시작했단다. 집채보다 높은 물이 군인들과 마차 위를 뒤덮었어. 파라오도 예외는 아니었단다. 결국 파라오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 군인들도 모두 물에 빠져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단다. 파도가 파라오와 군인들을 삼키는 것은 말이야.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수 없게 되었지. 무세가 말했어. 우리 모두 소리를 모아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좋아요.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뻐서 대답했단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마리, 미리암이 여자들에게 말했어. 우리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춥시다.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춥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단다.